<웃음> 와, 왜 갑자기. 와, 뭐야. 뭐지, 나서 방금. 움직였어, 움직였어. 보시는 분들도 있고,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. 잠깐만. 뭐야, 힙도 칩프를 놔뒀네. 나도, 공포 방사 나도, 나도, 금은 나도, 나도, 나도, 신도나동하도 신느라고 그렇지. 와, 나 이거 진짜 어디 뭐 박물관 같은데 가서. 진짜 데 가야 있어 와, 동네 사람 말이 많네 이런 미신도 있나? 여러분들, 우리가 답사하면서 여기다가 내가 이걸 궁금해하고 물어봤거든. 왜 집에다가 여기다가 집을 사느냐고 물어봤거든 집을 왜 이렇게 사느냐고 구신들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미신도 있어요? 그런 미신도 있어요? 이거는 전혀 듣보잡이거든 이게 뭐 마을에서 측은애들끼리뭐그 그런 게 있잖아요 동네에서만 그런 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만 믿는 막 그런 거. 그러니까 나도 그래 처음 들었거든. 근데 희한하게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. 이 집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안 들린다더라고. 와네와왜 갑자기 어, 와 뭐야 뭐지 나서 방금 뭐지나고요 방금 기울세잖라기 아니거든. 기마이셔 원맨쇼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나 눈이 자꾸 저쪽으로 가나 이거. 똥쌌냐 너? 그 바지가 찾았냐?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! 형님! 음... 어 살았어, 살았다! 방금 저기 본 사람 여기서! 여기서! 요 기둥 사이로 숨은 걸본 사람! 정확히 여기, 정확히 여기! 화면을 못 봐서 못 봐서. 형님 못 봤지? 여러분 혹시 본 사람! 여기서! 여기서 이쪽으로 쏙 들어왔어, 이쪽으로 쏙 들어왔다고! 이쪽으로 쏙! 여기, 여기, 여기! 정확히 여기, 여기! 정확히 여기! 움직였어, 움직였어!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어요 잠깐만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네. 네. 거기 누구야? 거기 누구야? 거기 누구야? 기 누구야? 이상해. 완전 이상해 지금. 지금 오히려 밖에서 돌아다니는 구신 기운이 내가 봤을 때, 내가 느끼기는 또 지금 기운들이 모이는데 하나가 아니야 지금. 완전히. 주위를 완전히 있어 지금. 주위를 완전히 들고 있어 그 그래. 어? 아, 기분 밖에, 왜 이래, 이거? 밖에 왜 그래? 무슨 소리? 눈이 이상했어, 밖에서. 그래서 기운이 わけ가 이상했어. 아, 발성 우리 누가 분명히 알 거요. 우리 누가를 알아. 맞아. c ó m se <tose> va c u m p 뭐지, 기운 숨긴거야? 기운 숨긴거야, 뭐야 이거? 힘이 된 사람은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고 정말 위험해요 와, 어디서 틀어놨죠? 오늘 지금.. 저거 우측에도 집이 하나 있는데 저기를 지금.. 둘러보지도 못했어 지금.. 둘러보지도 못했다고.. 어, 야 얼른 다, 야 얼른 다. 술 취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어? 기운이.. 기운이 세졌다는 거를 내가.. 이 꼴이나 나랑 어떻게 알아갔어여러부터 말했지? 기운이 이상하다.. 이상하다.. 이상하고 자꾸 기운이 엉뚱.. 어.. 감찰할 와 갑자기 막문 막 앞에서 갑자기 팍튀어나올것 같아 여기 차 앞에 씨, 빨리, 빨리. 씨. 여러분들 정말 아끼, 아끼. 아끼고 어... 우리가 거기 있는 숨어있는 거를 알아 말했잖아 내가 계속 숨어있는 걸 안다니까 우리가 숨어있는 걸 알아 자꾸 그위 앞에서만 계속 이렇게 하고 끄다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.